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28화가 끝이 났습니다. 역시나 주애라는 인간이 아닌 시래기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서태양마저 그런 식으로 잘라내려 하다니 은혜도 모르는 최악의 악당이었죠. 하지만 이런 주애라에 대한 복수를 위해 우리의 정겨울이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29화 이후의 상황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정겨울이 수월하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남유진과 주애라의 사이를 떼어놓는 것이 필요한데요. 악당 주애라는 서태양의 입사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가 회사에 들어와서 남지석의 친아들이었고 yj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주애라는 서태양의 마음을 얻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또다른 악당 남유진은 기획팀에 새로 입사한 오세린에게 반하게 되는데요. 얽히고 얽히는 사각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로맨스 드라마가 아니죠. 사람도 여러 명죽어나간 조금 수위가 높다고 여겨지는 스릴러급의 전개가 보이는 드라마입니다. 남유진과 주에라의 사이가 갈라지면 우리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좋은 일이지만 그두 사람들에게는 이제 최악의 고통의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악당들끼리의 결별은 결코 깔끔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남유진과 주에라의 헤어짐은 어떤 수준일까요? 작품에서 서태양의 등장은 아주 큰 전환점을 가져온 것입니다. 단순하게 남유진도 오세린을 좋아 하게 되고 주에라도 서태양을 좋아 하게 되어서 남유진과 주에라가 결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냥 각자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일수 있는데요. 문제는 서태양이 진정한 yj그룹의 후계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진은 아버지 남현석이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었습니다. 남현석은 남지석을 사고로 몰아넣어 그룹의 회장자리를 먹어버린 악당이죠. 만약 남지석이 원래대로의 몸상태로 돌아온다면 남만중은 다시 남현석에게 후계를 물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남만중이 그때까지 건강을 유지할지 의문이기 때문에 남현석보다는 그의 아들 석태양이 그룹 후계를 물려받는 쪽으로 진행될 것인데요. 한마디로 남유진과 주애라의 결별은 단순한 연인으로서의 헤어짐이 아니라 목숨을 건 재벌 후계 싸움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전개는 남유진과 서태양의 차기 후계 싸움으로 진행되고 주애라는 서태양을 밀어주며 남유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겨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겉으로는 주애라와 남유진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타야겠죠. 대놓고 남유진의 편에 서서 주에라와 맞서 싸워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본인의 직속상관인 주에라와 멀어지고 그녀의 범행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을 확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정겨울은 남유진과 있을 때는 남유진의 편을 들면서 주에라의 단점들을 부각시켜 알려주고 주에라와 있을 때는 남유진이 너무 접근하고 데이트 신청하고 부담스럽게 해서 너무 싫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 사이를 오고 가며 단서들을 취합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남유진은 서태양의 차기 후계로 완전히 부각되자 불안에 떨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죠. 남유진은 서태양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남만종이 서태양을 아낄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남유진은 서태양에게 주엘라라는 지략가가 있음에 하루빨리 주엘라를 회사에서 해고시키려고 계략을 짭니다. 남유진은 회사 게시판과 sns에 대기업 기획팀장의 살인 의혹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서 방송에도 나왔던 주에라를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합니다. 주에라의 범행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며 사람들은 오세연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죠. 주에라는 당황하고 분노합니다. 나중에는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이 다름 아닌 남유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주에라가 아닙니다. 주에라는 이제선을 완전히 넘은 남유진에게 철저히 복수하기 위하여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서태양의 등장만으로도 남유진과 주애라의 사이가 깨지며 서로를 공격하는 내분이 네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겨울이 그들의 범행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서태양의 등장으로 남유진과 주애라는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셨나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주에라와 남유진이 서로 싸워서 같이 몰락하고 착한 서태양과 정겨울의 건강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